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9회 목요일 방송 어, 넷중 하나 이상입니다. 어, 2월 수를 살펴봤어요. 어, 2월 수를요. 어, 지난 2차에는 어, 보너스불로 출했던 어, 그룹 중에서 어, 아직 어, 다시 당번으로안 나온 어, 그 수들 중에서 네 수를 뽑았죠. 지난주 목요일날은요. 어, 40, 32, 37을 뽑았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32를 적중했는데요. 어, 이번 2차에는 2월 수를 살펴봤어요. 어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2월 수, 이번 회차는요. 왜, 왜 그러냐면 어 최근에 3연멸 어, 3주 연속 2월 수가 없다가 어, 지난 회차에 한 수가 나왔잖아요. 어, 32가 2월 됐죠. 지난 회차에. 어 그러면 어, 앞으로 1, 2주 안에 어, 2월 수가 두개 내지 세개가 어, 나올 수 있자, 있어서요. 어,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2월 대상수 7수를 7수 중에서 하나하나 그 빼내는 거가 참 조심스러워요. 어, 그래서 어, 오늘 헌터가 그 2월수 대수를 어, 보여드리는데요. 어, 그거 외에도 어, 나머지 세수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2월수가, 2월수가, 어, 이제 앞으로, 어, 1, 2주 안에, 어, 2수 내지는 세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차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2월수, 이번 2차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1개가 아니고 2개 내지 3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 2월수는 1개에서, 나오면 1개에서 3개죠. 이 필터 범위는요. 자, 그러면 오늘 자료 확인해 볼까요? 1 0 4 9의 유튜브 방송은요.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했습니다. 화요일날은 네수중 1에서 2수 필출 회계 분석 자료였죠. 수요일날은 셋중 하나, 넷중 하나, 세개 그룹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어, 넷중 하나, 이월수입니다. 어, 이네 수를 뽑았는데, 즉, 세 수를 빼냈다는 말씀이죠. 어, 그런데 이월수가 이번에는 어, 두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빼낸 수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여드리기 전에 어, 필출그룹 어, 두개 자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로또용지상 어, 여기에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어, 없어요 하는 그룹, 어, 범위입니다. 어, 여기 어, 두 개의 범위를 보여드리는데요. 하나는 여기입니다19 어, 주변수예요. 19. 지난해 차에 6이 19로 나왔죠? 어, 그 주변수입니다. 5, 6, 7, 12, 13, 14. 여기에서 좋은 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5구와6구 주변수입니다. 여기가 이번 2차에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여기, 1구 주변수와 5 6구 주변수에서 각각 한 수씩, 한수 이상씩 출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두개 범위에서 적어도 한수 이상은 어, 나올 걸로 헌트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어, 좋은 수가 있는지. 어, 다음은 다들 아시는 거죠. 여기는요. 이거는요. 어,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그룹입니다. 어, 필출로 보여지는 그룹이에요. 여기는. 어, 대상수가 이렇습니다. 7수예요. 어, 1, 8, 11, 13, 22, 31, 38 이렇습니다. 어, 이게 현재 5연멸 중인데요. 어, 1에서부터 1048회까지 5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4연멸 이내에서 다 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차에 출할 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 타이 기록 중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 1, 8, 11, 13, 22, 32, 38, 어, 7 수입니다. 요거 어, 지금 현재 타이 기록 중입니다.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어, 어, 오늘 주 메뉴입니다. 어, 2월 가능수예요. 어, 2월 대상수는, 어, 이렇죠? 6, 12, 17, 21, 30, 32, 39, 이렇습니다. 어, 이 일곱 수 중에서 이번 이차에두수 어, 이상도 어, 나올 수 있는 회차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2월 수, 어, 한 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한번 살펴보세요. 헌터가 일단 세수로 어, 세수를 빼냈는데 그 빼낸 수도 어, 무시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번에 찾서부터는요자 그러면 헌터가 어, 뽑은 뇌수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